하고 삶의 경로를 찾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벗어나서 생각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자극이라도 넣어주자 좀 여유로웠던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 위주의 시간을 가져보자. 주변에 다 산이어서 도시랑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나온 길이 항상 안개가 많이 껴있었어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처음에 일단 일들을 하고 계획했던 공부나 이런 거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정도 굉장히 빡빡하게 잡혀 있었고 제가 밖에 나가서 뭘 활동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내 생각과 일, 이 일정이 매우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웃음> 거 처음에는 그렇게 리플포레스를 꿈을 꿨지만 거기서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정말 일을 한다는 거예요 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는데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네, 어깨가 되게 아프네요. <웃음> 약간 처음에는 의욕과 욕심이 앞서서 힘을 많이 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지속하기가 힘들구나 싶어서 하루하루 소화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인드로 이주는 조금 힘을 빼고 지냈습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은 뭔가 그분의 얘기에 녹아드는 느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사라지고 있구나. 뭔가 시야가 넓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마을에서 과연 청년이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막상 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보고 부딪혀보면서 아 여기서는 청년들이 와서 아 이런 이런 일들을 할수 있구나 이 여기에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취업 같은 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여기에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를 찾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해주는데 그게 저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되게 다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구나, 나랑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들었다는 것, 그게 가장 저는. 와보니까 뭐 약간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거든요. 하기 전에 고민이 되긴 했었지만 그렇게 보면 은 그럴 땐 그냥 해보는 게더 좋더라고요. 네. 해보고 나서 또 그다음에 고민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한번 일단 해보시는 게 어떨까. 도시 생활을 다 끌고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아예 여기 사람처럼 살아보자. 여기서 얻어가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가치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 은좀더 적응하는데 쉽지 않을까. 별의별 이주는 관광 렌즈 같은 <웃음> 것 같아요 여기만 이렇게 보던 시야를 넓혀주는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갖고 갈한 분야를 찾아야 되겠지만 먼저 멀리 다양하게 봐야지 그 분야를 또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둘레 안에만 있을 때는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잠깐 놀러가서 바라보는 걸로는 깊이 알수 없는 일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습니다. <웃음>